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쇼핑 하우를 처음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더워지고 왠지 조금 더 예쁜 옷을 입고 싶은 그런 계절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쇼핑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바로 공개할게요. 기다릴 수가 없어. 너무 괜찮은 것들이 너무 많아. 우선 첫 번째, 짠! 이게 이렇게 이름이 맘핏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39,000원. 저는 36 사이즈를 샀어요.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바지를 34를 입으니까 사이즈는 괜찮은데 앉았을 때 복부에 살이 요즘 살짝 붙어가지고 조금 답답한 가이 있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오래 못 앉아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이거 36을 사고 대신에 여러분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돼요. 바로 이런 벨트가 필요해. 저는 이거를 살짝 더 올려서 벨트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살짝 살짝만 빼주면. 음, 그래,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딱 원하는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바지 너무 괜찮죠? 뒤에도. 뒤에도 너무 괜찮아. 엉덩이가 가끔 청바지 잘못 입으면 되게 퍼져보이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바지는 너무 퍼져보이는 느낌도 없고 그리고 여기가 살짝 넉넉해서 이게 여기가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아시죠? 허벅지 진짜 두꺼워 보이고 정말 딱되기 싫은 거. 근데 이 바지는 살짝 A라인으로 퍼지면서 이 옆에 여유가 있어주니까 내 허벅지가 그렇게까지 두꺼워 보이지 않고 조금 착시 효과를 주는 거.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허벅지가 얇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괜찮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컬러 두 컬러 있었는데 저는 그냥 찐청으로 바꿔 왔어요. 두 번째도 제가 자라에서 산 바지예요. 짜잔! 긴 바지인데 여러분도백 바지의 계절이 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흰색 바지가 없어요. 흰색 바지가 왠지 굉장히 좀 하체를 튼실하게 만드는 것 같고 되게 되게 부각되어 보이잖아요 흰색이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지? 그래서 아 흰색 바지는 내가 정말 트라하면안 되겠다 절대 내가 그냥 입을 수 있는 바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라에 가니까 이 흰색 바지 이게 진짜 딱 입구에 있는데 어? 텀도 괜찮고 음, 핏도 괜찮을 것 같아 한번 입어봐야지 했는데 왠걸? 완전 내 거야 이건 내 거지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또 살짝 하이웨이스트 느낌이라서 안에 이렇게 이너를 넣어주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자크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 너무 민망하다. <웃음> 이렇게도 단추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는 이 바지 입으면 안 돼요. 화장실이 급할 땐 무조건 내려야 되는데 우선은 내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웃음> 단추 하나하나 풀어주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이게 지금 긴 바지라서 핏이 다안 보이니까 짜잔!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괜찮죠? 핏 아, 너무 괜찮아. 너무 예쁜 거야. 이 특히 엉덩이나 이 허벅지 라인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종아리가 굉장히 두꺼워요. 제 체형에 비해서 한쪽 부러졌다. 제 체형에 비해서 종아리가 좀 두꺼워가지고 제가 바지를 한 번은 못 사거든요? 근데 이 바지는 지금 너무 괜찮아. 우선 종아리가 낑기는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흰 바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막 하체가 부각되어 버린다거나 진짜 막, 오! 저 여자 진짜 살만 있었어! 하체 정말 살 많다! 이런 느낌 안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입기도 했지만 살짝 롤업을 해볼게요. 아 이렇게 딱두 번만 접어도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롤업하니까 너무 예쁜 거 있죠? 여름에 또 이렇게 롤업해줘야 또좀더 아, 시원해 보이고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짜잔 자 제가 롤업을 했는데 지금 대충 해가지고 양쪽 길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롤업을 하면 우선 발목이 드러나 보이니까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여기에다가 뭐 스니커즈를 신어도 되고 롤업했을 때에는 여기다 플래시나 다나 같은 거 신어도 되고 저처럼 위에가 살짝 베이지 톤인데 밑에가 하얀 톤이면 밑에 빨간색 그런 플랫슈즈 같은 거 있으면 신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풀면은 오히려 다리 길어 보이게 조금 헬 신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낼수 있는 바지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 바지도 봐봐요. 이렇게 그냥 벨트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입었을 때랑 이런 그냥 민자 벨트 있잖아요. 가죽벨트. 여러분. 집에 굴러다니는 거 이런 거 하나쯤 있잖아. 나만 있나? 저 근데 사실 벨트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제가 벨트를 잘안 사요 근데 이 벨트는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쓰는 건지 모르겠어 정말 너무너무 애정하는 지우던 벨트입니다 이렇게 벨트를 하면 또 뭔가 다른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 대신 여러분 이 바지에 단점이자 장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두께감이 좀 있어 그래서 입었을 때어 너무 너무 시원하다 어 너무 좋아 막 이런 완전 여름 바지 이건 아닌데 대신에 그만큼 속옷을 덜 신경 써도 된다는 거죠 진짜 흰색 바지 제가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입으면서도 항상 아 흰색 바지는 진짜 못 사겠다 했는데 인생 흰색 바지를 찾았습니다 저 이런 화이트 팬츠 너무 좋아하거든요 드디어 저도 여름에 화이트 팬츠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본 옷이 있는데요 짜잔 요거, 딥기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예뻐서, 겟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시원한 천이야. 이걸 뭐라 고해야 되지? 이거, 거즈면? 보이시려나? 보여라. 이런 식으로 안에가 살짝살짝 살짝 구멍이 나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바람 불면, 송송송송송송송송, 막다 통해, 다 통해. 너무 좋아. 요것도 제가 입고 나올게요. 오이 짠! 여유공간도 있어서, 너무 편하고 색상도 너무 튀는 색상이 아니어서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포인트로 들어간 이 주머니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런 옷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안에 티셔츠 입고 겉에 이런 식으로 입는 걸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흰 티셔츠에다가 입어도 되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티셔츠에다가 지금 입었는데 자라에 가서 디피를 해놓으신 걸 보면 프린팅된 흰색 티셔츠에다가 이거를 같이 원피스를 매치를 해 놓고 그 위에다가 조금 오버사이즈 된 그런 짧은 청자켓을 같이 매치를 해놨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의 단점은 하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다 굉장히 얇은 천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가 다 비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입고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치마를 안입으니까 집에 속바지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거를 입고 나가려고 했다가 현관에서 딱 거울을 봤는데 어어 어, 다시 방으로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갈아입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 때문에 구매를 한게 있는데 바로 짜잔 이거 제가 자주에서 샀어요 자주에서 샀는데 이거 되게 시원해요 여러분 이 정말 왜 닫자마자 시원한 그런 그런 느낌이거든요 다른 속바지 보면 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와이드하게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서 고무줄만 이렇게 있는 그런 속바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딱 벗었을 때 고무줄 자국 완전 나 있고 그리고 우선 저는 그런 고무줄이 싫어 굉장히 많이 쨍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요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쨍기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조금 편안하게 밴딩이 나왔고 가격은 15,000원대 였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구입한 이유는 단하나예요얘 때문에 얘 입고 싶은데 안에 제가 받쳐 입을 속바지가 없어서 이거는 너무너무 시원하니까 이건 좀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해서 하나를 더 샀는데 바로 빤쭈입니다. 빤쭈. 이거 원래 다섯 개 묶음이에요. 제가 두 개는 벌써 입었어. 그래서 지금 두 개는 못 보여드리는데, 원래 이렇게 다섯 개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자주의 팬티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추천템은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제가 면 팬티를 굉장히 좋아해요. 폴리가 섞인 그런 팬티 입으면 조금 불편하다 그래야 되나? 사이즈 샘플을 볼 때는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사오니까 알겠어. 자, 보세요. 뭔가 되게 팬티가 커 보이지 않아요? <웃음> 우선 여기 길이가 되게 길어요. 여기 미디 길이가 진짜 난 이런 팬티는 이거 입으면 엉덩이가 그냥 펑펑 찜해보여요. 진짜 엉덩이 완전 크죠? 와 진짜 엉덩이 커. 완전 커요, 여러분. 이거 90 사이즈예요.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와 진짜 커요. 그리고 여기 길이도 길다 보니까 조금 입었을 때 불편해요. 평소에 이런 스타일을 입으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저는 이런 스타일을 입는 게 아니라 여기 미디가 조금 더 짧은 걸 입거든요, 면팬티를 입을 때에도. 그리고 이 고무줄! 이 고무줄이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조금 저한테는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원래 조이는걸 되게 싫어요 특히 배조이는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소화가 잘안 돼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이면막 아, 막. 당장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가 딱 그래요. 그래서 저는 면 팬티를 사실 매우 다시 사고 싶은 느낌이 강하게 있고요. 이미 제가 구입을 해서 뜯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아쉬운 대로 좀 입고 버려야 할것 같은데 가격은 저렴했어요. 9,900원 그러니까 만원이 조금 안 되죠.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편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별로 안 편해. 그래서 조금 NG 여러분들이 아시는 면팬티 진짜 왕 편해요 짱 편해요 하는 거 있으면 저 추천 좀 해주세요 어쨌든 자주 해서 이렇게 면팬티로 구입을 해봤고요 구입 안 해봤으면 근데 몰랐을 거예요 구입을 했으니까 또아 여기서 이렇게 자주는 면팬티 사지 말아야겠다 라고 느끼는 거지 구입을 또안 했으면 계속 어이 팬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또 샀을지도 몰라 자 그리고 대망의 저의 최애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스페인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잠옷 브랜드예요. 가격이 조금 나가기는 하는데 제가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밴딩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보이슈 잠옷은 바지 밴딩이 정말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선 구입을 해서 이미 입은 그런 잠옷인데 여름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뱀 위에 상의하고 그 다음에 되게 짧은 반바지 그렇게만 입고 잠을 잡니다 근데 진짜 편해요 여러분 진짜 완전 왔다 이건 설명이 안돼 이거는 폴리아미드 100%라서 이 하늘하늘한 이런 실크 같은 느낌 있잖아요 구김도잘안 가고 조금 되게 시원한 듯한 느낌? 살짝 빤딱빤딱 거리는 그런 그런 재질인데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거 제가 입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 지금 바지는 원래 제가 있던 오이쇼 브랜드의 그런 바지이고 위에만 이렇게 새 걸로 입어봤는데 되게 시원하고 우선 통풍이 워낙 잘 되기도 하고 전 자면서 이렇게 안 베기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면 같은 경우는 가끔 이렇게 말리잖아요. 막 도로를 말려가지고 굉장히 베기고 불편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되게 뻐근하고 막. 근데 이런 폴리 같은 재질은 굉장히 내 몸에서 감기는 듯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막 말려 올라가거나 아니면 은뭐 굉장히 막베긴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폴리 섞인 이런 재질의 슬립이라든지 이런 탑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가격대가 조금 있었어요 이게 45,000원이었나? 가격이 비싸 여기는 진짜 가장 큰 단점이 두 개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단점은 비싸요 비싸서 비싸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게 스페인 가면 싸거든요. 그래서 더 약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여기 보시면 레이스도 굉장히 다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스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좀 밋밋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레이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밋밋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야하지도 않고 딱 좋아. 좋고 이런 탑 같은 경우나 아니면 슬립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고무줄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여기 가운데가 뭐 갈라져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 불편해요. 우선 자면서 이런 거는 막 돌아가면 뭔가 막 돌아갔을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여기 고무줄 있으면 당연히 돌아가면서 걸리적거리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입어봤는데 다 별로여가지고 저는 그냥 결국에는 오이슈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한 세트를 샀는데 이건 라벤더 컬러 전 라벤더 컬러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핑크 컬러보다 라벤더가 조금 더 분위기 있는 것 같아서 라벤더 컬러를 정말 좋아해요 이 보라색 좋아하면 사이콜하는데 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라벤더 컬러는 지금 천이 좀 달라요 얘 똑같이 폴리아미드인데 얘처럼 빤딱빤딱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얘는 살짝 이렇게 보면은 무광택 시폰 그런 느낌이거든요. 두툼한 시폰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게 라벤더 컬러 입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아까 민트랑 다르게 살짝 뚫려있죠? 뚫려있으면서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아까 민트랑 비교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야한 느낌이 있어요. 아까 민트 컬러는 그냥 일자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레이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성스럽다고 하면 될것 같아요. 얘도 되게 편안하고 걸리적거리는 거 없어요. 뭐 딱히 베기는 그런 듯한 느낌도 없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은데 지금 해가 져가지고 너런 색깔이 예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라벤더가 살짝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바지 아까 디자인이랑 좀 다르기는 한데 이거 바지는 제가 새로 이번에 구입을 한 거예요. 구입하면서 이 꽃잎같이 이렇게 좀 프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얘랑 같이 입었을 때 여성스럽고 얘랑 같이 세트로 파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DP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밴딩이 이건데 이렇게 오이쇼 것 보시면 넓고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에 베기거나 챙기는 게 하나도 없이 정말 너무 편안해요. 이 밴딩 자체가 뒤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전이밴딩 아까 입었던 바지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밴딩이 우선 넓게 처리가 되어 있고 고무줄로 띡 하나 있는 게 아니라서 진짜 편하네요 밴딩 하나는 제가 진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이쇼가 아닌 다른 타 브랜드에서 이렇게 넓게 밴딩 처리한 그런 잠옷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오이쇼 브랜드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보풀이 생기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보풀난 거 보이세요? 이 옆에 부분인데 타 보풀이 이렇게 났거든요 안쪽에도 보풀이 나고 겉에도 보풀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찰이 계속 이루어지는 공간은 다 보풀이 나고 그리고 요거는 빨래를 할때 진짜 조심조심 손빨래 하지 않으면 보풀이 너무 쉽게 나요. 제가 겨울 것도 있고 긴 바지도 있고 뭐 짧은 이렇게 반바지도 있고 여름 것도 있지만 이 보풀 때문에 살짝 실망했다.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밴딩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어. 음, 오이쇼는 제가 스페인 가면 나중에 다 매장을 털어올라고요 제가 옷하울을 처음이라서 진짜 열심히 찍어봤는데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이런 옷이랑 속옷 제품들을 한번 하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